어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 그럴까 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쌤 그런데 본부가 하필이면 냄새나는 화장실입니까. 아, 어. 땀 삐질 삐질... 에헴... <웃음> 좋은 질문이다... 지금은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라 본부 하나 없이 외면받지만... <웃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죽여 훌륭한 성적을 올리면 그땐 이사 가는 거다!!! 그땐 대구부가 쓰고 있는 체육관을 이수했어!!! 우리 육상부 본부를 그곳에 <웃음> 차리주라!!! <웃음> 어라? 내일부터 그런덕으로 연습에 들어간다! 알았냐?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이란 좋은 것이다. 뭔데? <웃음> 간식은 언제 박스로 니까 <먹습니까? 웃음> 너무 한결같아. 양길이 너의. 또박 또박. 어서 이제부터 시작이군. 시작이반이니까 다 한거나 마찬가지야. 들어라! 자신 있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는 꼭 건져낼 테다. 깜짝 마요. 여우! 마침 선생님들이 전부 모여 있었군요. 네. 학생회는 왔다고요. 어? 삭삭사사. 아, 아, 왔다 어? 어? 뭐? 뭐? 뭐? 아, 육상보 기부금 내줄 선생님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흠쌤 어? 전화 아, 왔어요. 아이 바쁜데 무슨 전화야? 예, 그다, 그다. 그다. 그다. 예 d dog. Yeah, yeah, yeah. a 그럼, 요 한의 문제는 염려 놓으시고 저에게 맡겨놓으세요 예예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u r 자 그럼 피부금을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어! h y 먼 중동 땅에서 땀 흘리고 계실 아빠에게 아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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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엄마가 아주 많이 보고 싶을 때예요 그렇게 힘차게 달려서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 저 한이는... 음? 느낌표? 에 화장장장! 그리고 또 배우하는 아줌마를 보면 달리게 돼요 싫어요 그 곁에서 달아나고 싶어요 아빠... 엄마리죠? 우리 엄마를 엄마만을 생각해주는 아빠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아빠는 우리 아빠는 엄마만을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만을.